와 2,500바이트 준다 이새끼 뭐가? 와... 뭐가? 어저 아이템 그럼 우리, 우리가 만 넘게 있는데 9900 근데 저거는 여기서 못해먹겠다 2,500바이트는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이거는 집으로 가져가야 한다 너무. 야 그래도 맞는데 지금 9,900이나 있는데 기왕이면 한 번에 많이 모아가지고 확 쓸어버리는 여기서 최대한 많이 긁어모아볼까? 아마 긁어모으려 작성하면 금방금방 금방 모인다 익스텐더 쓰레기지만 챙겨본다 그렇게 막쓰레기나 아니다 내가 쓰레기면 이제부터 쓰레기다 너는 익스텐더 저게, 그, 선을 연장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이 안 닿는 위치까지 연결할 수 있게 해줘. 무슨 동굴 그래서... 같은 거 있는데, 여기. 그런 거 들어가면 섬 아연성 나올 수도 있다. 네가막 태도로 연결해놨는데. 아, 거기 연결하다 만 동굴 그거? 응. 뭐, 들어갈 건 들어가 봐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난 태도가 부족해서 결국 다못 갔으니까. 네가 열심히 섬 아연석의 흔적이가 이거 여기 산이 많이 홈준한데 그래 나 그럴 거다. 네가 연결한 동굴 한번 들어가 볼게 내가. 야통 다시 다 미었다 니가 가져 나온 거. 오케이. 아나 여섯 개 여섯 통 들고 갔다. 그 여섯 통이 다 미어 있다. <웃음> 오 1000바이트짜리 주웠어 슬슬 거래 플랫폼하고 그런거 다 활성화할 때가 온것 같긴 한데 여기에 환경은 충분히 잘 갖춰져 있으니까 슬슬 정리할 섬화연석만 좀 많이 주으면 철망간중석도 기왕이면 죽고 섬화성상 많이 죽고 나면은 돌아가도 되겠다 나 지금 많이 큰일 났다 아. 왜? 동그란이 미끄러져서 떨어졌다 아 미친 테더는 있나? 테더가 네,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을 까 어, 같아. 어, 어, 어 살아남을 수 있다. 오. 역시 난 실패하지 않았어. 내 노력은. <웃음> 마트면 그 자리에서 임종을 맞이할뻔했다 어? 또 미끄러졌나? <웃음> 아니 이거 처음보는 광물을 발견했다 음..캐봐봐 뭐 나오는지 일단 외관상으로는 멋지다 켜보겠습니다 음, 맞네 좀 섬마연석이다 오, 그 위치는 내가 팠던 동굴이냐? 어. 아니 아, 근데 아니. 태극들이 여러 개니까 헷갈린다. 아니 매장량이 세, 사,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석영은, 석영도 있으니까 이제 유도 표지로 만들어가지고 버튼을 아 실바가 보인다 하늘에 우리의 지구 실바가 또있다 그런데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지? <웃음> 살아서 나오세요 섬화 연속을 문제해서 프로는 <목소리도> 어, 여기 달에서털만강주석해갔던 거죠. <목소리도> 중형 바람개비 기계가 돌아가고 있어 전형문제는멈춤에부또전형문제가 생긴다 어 찾았다 어떤 통로를 따라 올라가다가 내가 파놓은 테더가 연결돼가지고 내가 파놓은 오. 터널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다행이난 역시 난 주변 땅 채굴 시작해야겠어 이게 올 때까지 오? 생존이다 테더를 오, 찾았다 생존이다 하지만 곧 죽을 것이다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았다 선아연석을 들고 간다 그는 승리했다. 불리한 조건을 이겨낸 남자. 그의 이름은 석양 진. 컴패니어 부 히어 우주선이 보인다 맞다 여기서 내 잃어버린 작업등을 찾아서 가야겠다 마침용온 김에 잃어버린 작업등 뭐야 진흙이다 어? 반대편 뚫어버렸다 씨발 <웃음> 이거 어야 반대편 뚫었는데 어, 통이 한칸 남았네 통 채운다고 땅 뚫다가 옆, 옆 공간을 이어버렸네 이게 뭐냐 됐다 잃어버린 태도를 찾아 아 태도란다 잃어버린 작업등을 찾았다 야 옆에 크레이터로 이어버렸다 잘했다 <웃음> 다음 목표는 건너편 크레이터 제치를 <웃음> 시작하지 근데 그전에 통이 다 참으로 한번 퇴각 다 찼다 대각하다 우와 오랜만이다. 내가 혼합물을 찾았던 공간이다. <웃음> 아 근데 여기는 분들 어른분들, 어른분들, 어른분들, 자원 저장고 역할도 할겸 해서 이렇게 뚫어놔요 우리 집 대문 좀 넓히자. 야 우리 집 밑에 동굴이 하나 있었네. 응. 그 우주선 착륙대 바로 옆에 하나 있네. 여긴 뭐하는 동굴이네거기나 아직 심지어... 안가봤다 심지어 두 갈래 길이다 와우 야 여기 예상 외에 노다지가 될어도있아 응. 이... 근데 그 주... 저 내가 원래 탐사했던 동굴이랑 이어지면 그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도 자원 더 있다 승리의 섬 아연석을 보관함에 꽂아야겠다 응. 통 6개가 다 찼다 내 통을 어디다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알아서 잘 주웠어 로켓 옆에 있어 <웃음> 아, 저기야, 요, 크리에이터가. 크리에이터가. 어, 내가 열심히 뚫어놓은 곳이. 응? 야, 니, 네통 하나 덜 버렸거나 이상한데 아이, 아이, 하나 버린 거 같아. 아, 아, 아, 직다안 찾길래, 그거 했다. 꺼내놓은 거야뭐 응. 아, 더 담아놓은 거다. 아, 씨, 니하고 꼈다. 뭔데, 이거? 됐다. 뭐 어, 나왔어. 빈통이 없네. 아니, 이거, 하, 이것도 빈통이다. 두 개. 이제 또 작동시키는, 그건 참거든. 전기 끊겨가지고 작동 안 한다. 오, <웃음> 어, 혼합물좀 들고 가서, 저동굴을 탐사하고 오겠다. 어. 허나물 개수 부족하면 미리 얘기해줘. 다녹여버리고 아 근데 갓 어차피 동굴 돌아다니보몸 나와가지고 어제피 테더 만드는데만 쓸거다 아이가 음그렇나 어느 동굴이더라? 저 창력기 옆에 아 저거? 어요거요거 밑으로 양옆으로 두개가 있어 왼쪽으로 먼저 가볼게 빈통 두개가 생겼습니다 곧 빈통은 더 양산될 예정입니다 야 굳이 안 내려와도 되겠다 왜? 네. 내가 이어 놓은 동굴이랑 그냥 이어진다 두 갈래길인데 그거 다 그렇게 든 왼쪽은 일단 확인 완료 이제 오른쪽 그 다음은 아마 두 갈래길 다그려야될 확률이 높다 어 맞았다 굳이 상관 탐사할 필요 없는 동굴이다 그럼 어, 올라와서 일단 통 챙겨갈게 남동. 야 이거 포장기 부족하면 하나 들고 가라 지금 석 흑연도 추가로 만드는데 응. 가서 저것도 같이 가져갈래? 또두개더 만들어 졌다인구 이게 이게. 내가 원래 갔던 동굴이나 탐사해 볼게. 그러면 이번엔. 근데 이미 갔던 거라고 해서 그렇게 텅텅 비어 있는 건 아니잖아. 음, 일부러 가는 거다. 동굴 안에 동굴을 발견했거든. <웃음> 흙히 양산한다고 빈통이 또 잦뜩 늘어난다. 음. 에너지가 더 필요합니다. 동굴이 상당히 이상하게 생겼다 빈통이 또 추가 양성되었다 전기가 쬐 꺼내냐는? 낮이니까 태양광 돌아가니까 좀괜찮긴하다 욕심없는 탐구 욕심 있는 탐구 생활. 우리는 섬아연언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파 보려고 여기. 섬아이언슬더 필요합니다 사원이 더 필요합니다 баю 높은 이어놓은 거, 추가 테더 가지고 간 다음에 또 존나게 이어야겠다. 오케이. 나와라, 테더 뭔데? 철, 망간, 중석이 먹어졌다. 어 괜찮다. 그것도 얼마든지 있어도. 아, 계단 팠는데 철, 망간, 중석이 자꾸 먹어진다. 기분 탓이다. <웃음> 자, 드릴. 전..전위력으로 풀출력 작동 예시 건너편을 이어버려다 테더 걱정을 안해도 된다 이 다음에 혼합물 한 세트, 유기물 한 세트 유해진거 한 세트 만들고 어 있고 음~ 동네네어난 음... 음... 음... 음... 이상한 동굴 찾았다 동굴을 탐험해라 언네네네아네네네네네네네네 음... 음... 음... 무조건. 음... 오케이. 전원 아멘. 전원 씨만 반복 반복. 전원. 전원. 전원. 전원. 전원. 전원. 전원. 전원. 전원. 전원. 전원. 전 네. 나 테라이트도 있다. 어, 갖고 아라지 아니야. 근데 아마 공간 없으면은 뭐 그냥 동굴 입구 같은데 버려두고 나. 지약도, 뭐는 뭐. 어, 하니,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행복하가 호남물 한 세트 양산시 아이템 영국의 출력은 괜찮습니다. 오케이. 와, 110이나 준다 150 뭐? 110 150 뭐라는 줄 알았다 113좀 <웃음> 깊이 들으니까 막 붉은 색깔도 있는데, 미네랄 어, 그런 거 많이 준다 이 포장기 안 들고 갔지, 생각해보면 음... 뭐야, 흙 벌써 다비웠어 이렇게 빨리 데워. 엄청 깊은 동굴로 내려왔다 그리고 발견한 게 없다 응. 대신 여기 미네랄 종류가 꽤 많다 역시 어? 야 노란거는 175나 준다 <웃음> 어? 노란 미네랄 연구했거든 방금 어 175나 준다 아 미쳤다, 미쳤다 여기 <웃음> 지금 엄청 미치라 여기 보다 더 좋은 데는 따로 있다 글라시오라고 응. 철구하러 가면서 연구장 거기는 더 많이 준다 아 근데 여기 너무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지금 중력을 안 봤거든 어 얼마 내려간 건데 야 그러면은 거기 주변에 계속 디자 아스트로늄 이라고 하는 특수광석을 얻게 되는데 음. 그거는 연구로 쓰면은 진짜 많이 나온다 광물 하나에 몇배씩 나온다 그거 5천개씩 막 나오는거 아이가 그러는 수준은 안나올그나 아쉽지만 그렇게는 안나올 어, 붉은 문이라며 뭐야, 붉은 거 700밖에 안 돼요? 럴 수가... 올라갈게 어, 오고 있나 아스토리오 역사상 가장 밑은 깊은 곳까지 내려온 것 같다 중력이 막 적게 받아가지고 2단 점프도 막되고 그러더라 저기 그런 데까지 내려가면은 그 행성 중심이 근처에 나와거 응, 거의 행성 중심 근처인데 근데 여기서는 행성 중심을 따라서 응 계속 뭐 뚫어도 딱히 이렇다는 문제는 안정합니다 <웃음> 그냥 계속 땅바닥만 뛰고 가다보면 반대편으로 나오나 어 반대편도 나옵니다 근데 그러기 이전에 이반향감각에 관한 따... 어... 나는 다시 통을 채우러 여행을 떠나 아 근데 약간 땅을 위축로파버려 위로 파야 봐야... 누구 하나가 올라왔다 올라왔는가 언턴드가 좀더 깔끔해지면 좋을 텐데 아스트로니어천 뭐 언턴드? 언턴드가 아스트로니어천 좀 깔끔해지면 좀 좋을 텐 근데 그건 망겜 다 됐다 원천적 뽕가만든다던리 3인가, 2인가. 어? 언니얼언니얼엔지 2인가, 그거, 있다고 했어 어떻게 됐지 모르겠다. 응. 음. 망게임이니까 똑같겠지, 뭐. 망게임, 영어는 망게임이 됐다. 근데 이 게임을 하면 현타가 오지게 온다 자원 다 모아놓고 아 씨바 뭐하지 이런 게임 <웃음> 응. 달라면 한참 멀었다 어, 가끔씩 길 가다가 아 어, 씨바 뭐지 하면서 떨어져 주고 여기 혹시 개발해야되나 어. 어디 이 크레이터 어 거기에 약간 개발되지